우리가 늦었나 보네 저 앞에 병원을 공격하는 갱단도 당신 부하들이야? 아니, 곤잘레스가의 고용군이다 아마 그들도 소문을 듣고 물건을 빼앗으러 온것 같군 하지만 저들의 힘이 이렇게나 강하다니 설마 이 갱단들 범상치 않아 이미 변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아보 같은 놈들 성급하긴 오셨구만, 근데 어쩌나? 한발 늦어서? <웃음>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구원병원은 우리 거야, 우리 거아 어이구, 아직 구원병원은 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분이라니 네 하여간 너희 갱단 버릇 어디 안 가는구나? 내 뒤에서 저 녀석들한테 본때를 보여주지 머리통이 내 파이프보다 딱딱한데! 이 XX를 어떻게 이겨! 헷갓데! 와서 좀 도와줘! 너무 위험해요, 국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가 적을 다 해치울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중추, 되찾는 중 재가동 시스템 재가동 재가동 실패 시스템 초기화 기억 삭제 작업 전투 커 커피 수감자 반응? 마 마리를 지켜야 마리 죄송합니다 초기와 완료! 재가동 성공! 안녕하십니까? 당신을 위해 일할 서명 스마트메이드, 레버린스입니다. 청소 업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주인님? 승리했습니다. 보호 대상이 무사합니다. 전투 지령 회수 성공! 안녕하세요. 어, 로봇? 수감자는 전부 인간이었는데 인간? 레버린스의 중체에는 인간의 완전한 신경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인간 같나요? 몰라 신기하네요 당신, 저와 엄청 닮았습니다 당신도 명령을 기다립니까? 우린 달라 동의합니다 레버린스는 실제 상황에 맞게 스스로 명령을 생성할 수 있지만 당신은 이러한 자체 성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도구로서는 레버린스가 더 우수합니다. 흠, 이 신체는 손상 상태가 심각합니다. 수리점을 찾아야 합니다. 구원 병원 의체 복구 센터입니다. 신청합니다. 주인님 가장 아끼시는 메이드의 신체 수리를 위해 돈을 지불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마리.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작 검색 완료 주인님의 기록뿐입니다. 당신께 중요한 사람입니까? 레버린스가 그녀를 찾아 드리길 원하십니까? 주인님의 기분이 안 좋아 보입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레버린스가 가장 자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분명 주인님을 기쁘게 할수 있을 겁니다. 사 보시지. 죽어, 죽어, 죽어! 그만해. 이 나한테 졌던 녀석이야. 누가 이렇게 죽도록 배래? 비키라고! 힘이 왜 이렇게 세진 거야? 당겨지지가 않네. 그들은 지금 통제를 잃고 변이되고 있어. 구원병원이 가까워져서 영향을 받은 걸까? 아니, 이건 천재 이루의 기회다 고원병원은 지금 평범한 무장의사들만 지키고 있어 조금만 더 늦었다면 그 여자가 돌아왔을 거야 그럼 여길 공격할 수 없었겠지 비록 내 사람들이 변이체가 되어버렸지만 힘을 얻기도 했지 보이나? 그 녀석들이 맨손으로 곤잘레스를 때려 죽였잖아! 무슨 헛소리야! 진짜로 부하가 걱정된다면 더 이상 무모한 짓을 하지 못하게 막아! 이렇게나 오래 싸우고 저 많은 사람들을 꺾었는데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내 부하들은 강해졌고 여전히 전투를 할수 있지 조금만 더 하면 멍청한 갱단 녀석들 감히 구원병원에서 폭력을 쓰려고 해? 뇌가 종기로 가득 찬 쓰레기들 덮군 아이언 의사가 너희를 치료해 줄 것이다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먼저 소독해두지 그, 이 수감자들만 아니었어도 테드 부하들이 변이체에 접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다니 당신... 그 결과는 알고 있는 건가? 수감자에게 빌붙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큰 소리지? 너희들이 멋대로 구는 것도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그 괴물들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신디게이트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무엇이든 할수 있어 가지 국장, 들어가서 그 알을 찾아내자고 이, 당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브랜드, 그리고 로라 우리 외근팀이 구조하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부탁이야, 로라는 아직 어려워 엄청 아플 거야 제발 브랜드 의사는 사람을 구하러 갔어 너희처럼 구원병원을 포위 공격하고 또 서로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 자들을 말이야! 그 한치의 시간 오차 없이 정교한 수술을 하는 사람이 제시간에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다!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신 차려! 저들은 적군이야! 본인 위치를 잊지 마, 국장! 국장님, 뒤에! 브랜드 선생! 아직 살아있었군! 건 변이체예요. 그의 힘 매우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 아, 아, 음... 그리고. 로라 울지마 로라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이건 진짜가 아니야 브랜드 설마 너도 그 녀석 잡아 가까이 가게 두지마 죽여버린다! 내가, 내가 할 거야! 너희 다 미쳤어! 가지마! 그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더 강한 괴변체. 엘라, 국장님을 지켜. 너희를 다치게 하는 놈들은 모두 죽인다. 우리 같은 사람이 저런 괴물을 상대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최악이군. 테드 그 자식. 너무 멀리 도망간 거 아니야? 나마고 척지는 게 그렇게 무섭대? 이제 됐습니다. 무장의사도 처리했고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요. 국장님, 병원으로 들어가시죠. 얘들을 구할 거야, 내가. 신경 독소. 당직 끝났어, 브랜드. 푹 쉬어. 그리고 구원병원에 온걸 환영해, 졸개 국장. 해바람. 좋아. 18번 자리는 0.7로 빈도를 낮춰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구조 안정적, 기억 손상, 생리적 문제 없음 잡음이 좀 있군. 좀더억제 M 수치는 어때? 위험한가? 파동이 없다고? 증량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게 확실해? 그 리가 그렇게 많은 변이체들과 접촉했는데 그두수 감자는 어때? 더 억제해 그런가 그녀들도 그렇게 소란을 피웠으면서도 안정적이군 관리국의 기술인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제대로 연구해봐야겠네 그녀가 관건일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그녀와 함께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자고 저들은 반드시 무슨 소를 써서라도 당신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당신이 쫓는 용의자 알은 광장 서쪽 구원병원에 숨어있다 거기가 바로 신디케이트의 유명한 수감자 세력이 있는 곳이야 어, 제대로 연구해봐야겠네 이별일 없었네요. 땀이 많이 났네요. 많이 긴장하셨죠? 이제 다 괜찮아요. 대언님 아이언 선생님이… 쉿, 금방 갈게요. 아직 아파요? 네, 모르핀이 이제 돌기 시작했고, 의사 선생님도 오셨으니 금방 보러 와주실 거예요. 걱정 말아요. 무서운 생각은 그만해요. 불안하면 언제든지 절 찾으세요 알겠죠? 음, 농도가 좀 높은데 당신이 긴장을 풀수 없는 것도 당연하네요 아이언도 참 이렇게 성급히 하면 환자가 괴로워한다고요 오래 기다렸죠? 자, 이제 그녀를 아이언에게 데려다주죠 네, 침대 미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수간호사님 얼른요! 아이언 원장님이 한참 기다리셨어요 저두 수감자는 다루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그녀가 화낼 거거든요 우리 수간호사한테 뭘 하려고 우리 환자를 놀라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이언 방금 막 깨어나서 아무 짓도 안했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잠든 환자를 병실에서 내보내지 않아 그녀가 자는 척하는 거다 알고 있었잖아, 앤 아... 분명히 최대한 살살 걸었는데 그녀는 수감자야 구원병원의 우두머리, 강철의 의사 아이언 <웃음> 이 녀석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몸에 아무 감각도 안 느껴져! 못 움직이겠어! 아이언의 능력은 신경 조작이고, 각종 약물을 사용하는 데 능합니다. A급,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죠. 나는 아이언, 구원병원의 수석의사다. 최선을 다해 이 괴상한 곳에서 직책을 수행 중이지. 듣자하니 내 동료를 물리치고 내 수간호사에게도 손을 대려고 했지 자, 미노스의 새국장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내게 보여줘봐 이겼어? 구원병 안에 수감자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동의 필수 조건인 것 같네. 바보야, 왜 벌써 잡힌 거야! 경거망동하지 마라, 수감자. 너희들은 아직 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지금 당신을기다 것입니다. 검사 데이터는 어때? 두 수감자의 M 수치가 다 매우 높아요 능력 사용 기간에는 대폭 상승하기까지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믿기지가 않네요 수치가 벌써 처음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아이 이거 진짜예요? 변이가 정말로 멈춘 건가요? 이 사람의 족쇄가 진짜 변이를 통제할 수 있는 거냐고요 내가 알아낼게 아이언 선생님! 겨, 격리실 쪽에! 가지, 나와 함께 긴급 수술에 들어간다 난 당신의 능력이 필요해 수많은 괴벤치 시신이 숨겨져 있는 병원지야 은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어떤 금기 시술을 갈망하는 아이언 원장은 환자의 정신을 직접적으로 왜곡하기를 꿈꾸왔지 <웃음> 사람 살리는 수술이야 유증 상자는 전부 다 들여왔나? 네, 7 2 8호는이미 한계치에 가까워졌습니다 좋아, 경리실을 봉쇄해 방음 확실히 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 아이언 구원병원의 마귀 할멈 사람과 유산을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위에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거지 같은 병원을 착살내서 허세 부리는 의사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너와 그 수감자 간호사들. <웃음> 제라 쓰레기 수술 때는 네가 미쳐 날 뛰어도 되는 곳이 아니야 다음 수술은 내가 집도한다 모두 내 지휘에 따르도록 나는 728의 신경에 관여해 변이 진행 속도를 늦추려고 한다 그동안 당신은 728에게 족쇄를 채워 수감자들은 전투 준비를 하고 있어 여기 격리된 자들은 전부 변이 감염자들이라 언제든 폭주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나는 의사다. 내 적은 오직 질병과 죽음뿐이야. 일단 인간에게 변이가 나타나면 그 정도는 계속해서 심해지기만 하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국은 괴변체로 타락하고 말아. 오직 당신만이 예외였고. 당신 족쇄에 통제받는 수감자의 M 수치는 매우 안정적이야. 그녀들의 변이는 완전히 가라앉았어. 그리고 그토록 많은 변이 발발을 겪고도 여전히 감염되지 않은 당신이 바로 변이 치료의 키포인트라 할수 있지 좋아 수술 시작 수감자들 주위를 경계하고 당신들의 국장을 제대로 보호하도록.